뭐야, 니칼 네 뺏어 안뺏어 야, 뭐야, 니네 주머니 칼. 야! 따또 고 공포방송 넘버 와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그래 니 어. 혼자 갔다와라 혼자 못간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음, 기분 별로 <웃음> 왜 <저러? 웃음> 아 깜짝이야 挺快的你 야.. 야야ああああああ 도움이 되지 않나?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야 저, 우안 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 어. 야. 야. 야. 어, 어 불타고 있다! 야! 야! 야! 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놀람> 아, <웃음> 저기, 아, 지금 여러분 여기가 지금 오늘 날씨 때문에 그런가 애들이 지금.. 잠깐.. 저, 나 지금 매니저가 나와 잡아가지고 방에 좀 들어갈게요 애들이 지금.. 잠깐 채팅창 좀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제가 귀신 한번 불러봐야 될것 같아 불러볼게요 불러봐야 될것 같아 방울을 흔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무 이상은 없어요 소리가 들린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무 이상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끄러우신 분들은 소리를 줄이세요 자 여러분들 자꾸 마이콜한데 지금 계속 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 자, 그럼들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힘좀 내라고. 예, 또마 시대님이 감사합니다. 불.. 불.. 불.. 불.. 불.. 불.. 빨리까지가리 빨리빨리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고 있었거든. 오자마자 불 자동으로 꺼진 거 봤습니까? 큰 소리와 함께 같이. 글씨에 피로, 피로 쓴 글씨에 피로 쓴 글씨. 원래 여기에 칼이 두 개가 꼽혀 있었는데 칼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 원래 두 개가 꼽혀 있어서 두 개가, 두 개가 꼽혀 있어서 보이십니까 글씨? 글씨 보이세요? 어? 어? <목소리> <목소리> 나와, 너 거기 있는 거 아니고? 나와, 나와, 나와. 와, 뭔 소리야? 와, 지에서 방금 있었는데, 어디 갔어? 아, 뭐야, 이거 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니가 칼 뺐어? 아, 뺐으니. 니칼 뺐어? 안뺐어안 아, 뺐으니. 야, 뭐야, 니 주머니 칼! 야! 야! 야! 야, 몰라, 그래. 몰라, 그래. 야!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사람한테 장난치지 말고 나가. 너왜 자꾸 사람 몸을 빌려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뭐야? 빠 나가라 했지? 다 봐. 다 벗어. 이렇게 <놀람> 생거 <놀람> 아까도 내 뒤에 있으면서 마이콜이 칼을 뽑은 것 같아 근데 마이콜은 지가 뽑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빙이가 된.. 나도 몰라서 빙이가 돼 있는지 빙이가 잠시 잠깐 됐는가 봐 그때 저 칼을 뽑아서 주머니에다 놓고 있었는가 봐.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나는 마이콜이 마이콜한테 구신이 들어간 줄은 몰랐어. 내가 그만큼 기가 약하단 거지. 기가 센 무속인들은 알았었겠지. 바로 옆에 있어도 마이콜이 잠시 잠깐 피가 된 상태를 몰랐어. 사장님있지 말고 나와 여자 <목소리나> <목소리나> 뭐야? 어? 뭐야? 너 왜? 뭐해? 야! 찾아보지 야너왜 그래? 야! 나. 야. 왜 그래? 차 좀, 차좀 이게 뭐지? 차 좀, 차좀 마. 왜못 봤어? 거기도 못 봤어. 여자, 여자, 여자 있어 지금. 지금도 있어요. 뭐 없어 지금. 지금 있어요. 한단안 보여 지금. 어디? 오신지, 지금. 없어 없어. 야니한테 먹어요. 뭐 나한테 안 보여. 야,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 누구 있어?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여기 칼 있어. 저 모르고 있어. 와, 머리 박고 있네. 아, 머리 왔어. 제리 였잖아뭐엉 이거 h 리 escht t h o s 나가 <웃음> 잠깐만요 아안 보여 잠깐만요 여 어우 무우 Mm-hmm. 여러분들에게 나갈게요, 연락. 그래, 그래. 와, 뭐야. 불루에 꺼졌어. 아왜 그래, 블 와, 왜 그래. 왜 그래?